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봐. 알람 설정까지. 는 이거요에서뭐 예, 하세요?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 것처럼 카페는 러비눈지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인데 어 러비눈지 자체가 한분모가정 조건가정, 청소 친구들이 활성나잘되들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사업중에 하나로 운정되고 있는 카페 겸니다 아.. 카페 겸? <목소리> 네 뭐라고? 지금.. 맞지 아나 이거 배우는 데 입력 응 그렇지 고 우리 를이 몰라? 아, 까먹었어 계시나? 어, 계시나? <목소리> <목소리>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 입력 누르시면 한 didn't hand me a tuna. w h a 아이들은 한메뉴 a t time? w h 나 t time?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What t i m 떨어져라. 그게 경력차입니다 이 아이스티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 원액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3cm 정도 넣어주시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스파 스파 스파 이제 저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얼음을 자, 구독자 두명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방금 부합이면 2명의 친구들이 저의 유튜브를 물어봤어요. 구독자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시한에 네. 인사하실래요, 대표님? 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 러빙행지하고 청구를 도서관 대표는 박키원입니다 지금 이제 러빙행지와 그이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음. 무엇을 위한 곳인지 한만더 설명해 주면. 실제로 이제 어, 1028,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도 갈데가 없다는 거죠. 음. 놀리터가 없어지고 있고. 우리 방이나 PC 방 같은 거 외에는 갈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네. 을거리가 있고 물거리가 있는 친구 만나실 <웃음> 네. 실내 공간에 제가 만들 겁니다.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네. 한,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 연수가 여기 있는데 천 원씩 엄청 싸요, 진짜로 네. 완전 싸요. 여기 아래 주소에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홍대 일본 축구 나오시면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긴 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슬램덩크도 있대 <웃음> 보드게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카탄 진짜 좋아하는데 저랑 카탄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놀러오세요 여기 도서관에 후원해주시는 분들 청소년은 1,000원 어른들은 5,000원 아이들이 저렴하게 모을수 있도록 많이 와주세요. 인사 너 오세요. 네. 자, 이해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오시면요.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러빙인지 여기 처음 와보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 왔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아, 반갑습니다. 잘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빙엔즈를알수 있도록 저 뒤에 이제 저책자들을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어, 리사차. 어떤가요? 유자차나 계란과정 유자차나 계란과 한번 아까 놀러온 친구들에게 어, 한번 네. 말, 말을 걸러 가보 계시는데 안할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요? 오들은 여기 언제부터 알았어요? 작년? 작년? 지금 몇 살이야? 네. 네. 그 뭐냐, 이번에 우리 12월 28일 토요일에 네. 그 저기에서 그 행사를 하나요. 약간 좀 연말 기국 콘서트 같이? 기독교 주번나 네. 아니면, 그, 약간, 찬양 부르시는 가수 같은 건데 네. 내가 4명을 섭외를 했거든요. 노래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 그래서, 조만간 공지하긴 할 건데, 시간 되면 그때 놀러와요, 친구들. 네. <웃음> 내 영상 봤어요? 아, 진짜? 예, 했어요. 언제? 구독했어요, 그래서? 구독했어요. 엄청 유명하신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더 <웃음> 커야지. <웃음> <웃음>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딱 알아볼 그때까지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십시오. 자, 더 열심히 하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조금 심심하긴 한데. 지금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기 오신 어떤 분들과 말보시되어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보시되어도록하습니다 네? 하모니다 네, 네. <놀람> 일 그렇게 내 네. 성함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김보... 김복유? 김복유님요네 아세요 네. 김복유 김보... 저내겠다내 <웃음> <웃음> 삶에 스며야 허세 <웃음> 얘가 개냉이, 개냉사람이 개냄. 만져도, 안막 <웃음> 들어가 내입 냄새 먹고 가네. 들어가, 들어가. 그는 습니다 오늘의 방금가 끝이 났고요 오늘 밥을 제대로 먹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닭갈비불을 먹고 <목소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